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좋아요,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일단은 지금 토크캠방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합시다 어,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걸 제가 좀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일단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 어, 제가 봤었을 때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제 방송 질차 하기, 했었던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제가,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아프리카 BJ 겸,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인, 준치오라고 하는데, 어, 근데 제가 또, 피파 BJ, 이자 지금 현재 저는 종합게임으로 어... 아니지 종합게임이 아니고 종합 컨텐츠로 관련 는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인 김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피파 BJ로 쭉초심자고달려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종합 컨텐츠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피파를 주로 방송을 하시만은 네. 지상파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진짜로, 어, 토크 캠방도 하고, 먹방도 진행할 거고, 어, 네 게임만 하지 않고 다른 진짜 컨텐츠들 진짜 여러가지 컨텐츠들 한번 다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파 bj 준치오다 도 맞겠지만은 종합 컨텐츠 bj 준치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좀 다양하게 방송도 좀 다양하게 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여태까지 피파만 올린 이유 그 다음에 피파만 한 이유 제가 이거 평소에 안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저는 피파를 진짜 좋아하기도 했고 진짜 피파를 주 컨텐츠로 잡을 만큼 또 재밌어 했었고 피파를 그 다음에 축구도 제가 진짜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피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피파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롤도 겁나게 좋아하는데 롤을 또 제가 몇번 했는데 업로드도 몇 번도 했고 방송도 몇번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도 피파를 겁나게 자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피파를 제가 계속 했었고 롤을 안하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롤 배그도 피파만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왜 롤과 피파를 안하냐 진짜 시청자분들도 롤어 해도 괜찮아요 롤 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내가 안하니 진짜 피파를 했었을 때보다 롤 배그를 했었을 때 진짜 보다 시청자분들도 잘 안오시고 유튜브조회수도잘 안올라가다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피했던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제가 계속 피파가 너무 지겨워서 진짜 하기 싫어도 계속 피파를 했었는데 인제는좀 바뀌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인제는 진짜로 피파만 주 컨텐츠로 잡는 BJ가 아닌 진짜 피파를 하지만은 이제 종합게임 종합 컨텐츠 BJ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부로 네 진짜 종합 컨텐츠 BJ가 되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BJ보다는 제 마음대로, 제 자유로. 방송이 아무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같이 끌어 나간다라 해도 BJ가 방송을 하지 않으면 방송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 BJ가 방송을 키지 않으면 시청자분들도 그 BJ 방송을 계속 볼까요? 그 BJ가 방송을 안키웠네 어떻게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BJ가 만들어 간다고도 생각하지만 물론 시청자분들도 같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은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 호응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해드렸었죠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제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안와서 방송 못하겠다 이런거 전혀 안할게요 이제는 진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방송을 진짜 방송을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싶은것들은 무조건 다할게요 진짜 그렇기때문에 뭐 피파가 무슨일이 있다 뭐 피파가 뭐 있다 뭐 피파를 왜안 하냐 이런 거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롤도 하고 배그도 하고 뭐캠 방송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든지 그냥 다 하도록 할게요. 날 무작위로 피파만 이제 맨날 제가 스케줄 잡고 했었는데 이제는 피파 스케줄도 잡되 이제는 롤도 하고 그렇게 방송 다양하게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왜이러냐 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갑자기 그냥 생각이 떠올랐어 갑자기 도전정신 제가 피파말고 방송초기때 진짜 뭐든지 그냥 생각을 부풀리면서 했던 뭐든지 다 도전정신 그런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초심 딱 잡고 진짜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것들 전부 다 도전하도록 할게요 나는 계속 피파로 이렇게 이어나간다 솔직히 피파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내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솔직히 제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그거는 더 이상의 방송이 아니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부터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아 이제 피파 안하네? 아 그러면 이제 질차 말고 이제 질삭키 하겠다 어 구독 취소해야겠다 하세요 더 이상 그분들은 제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제 방송 보시지 마시고 다른 방송 보세요 다른 뭐 진짜 피파만 하시는 그런 어, 분들 진짜 오, 피파를 재미있게 하고 오, 저보다 오, 더 방송 잘하시는 분들 보러 가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부터 피파만 하지 않고 진짜 피파도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뭐 여태까지 했던 것 만큼 아 했던 것들 진짜 그만큼 했다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봐 여태까지 피파만 해왔으니까 이제는 한번이제좀 새롭게 폭을 좀 늘리고 싶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삭한다고 해서 제가 뭘안 할게요. 음. 그런 분들 이제 피파만 안 하니까 이제 그만 봐야겠다. 나는 피파만 봤다. 진짜 애가 피파하는 것만 보고 나는 그냥 질찾했다. 구독했다.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나를 좋아해서 본게 아니고 피파나 뭐그 게임을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 더이상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은 저를 좀 이제 이로 인해서 저를 더 좋아하고 이제 뭐 게임만이 아닌 애가 이제는 어떤 방송 하는지 이제는 애가 좀 궁금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환영이에요. 어, 진짜 그분들은 제 방송을 진짜 사랑해주시고 제 방송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 진짜 저를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제 소개 영상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음.